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네, 이번에 함께 만들어 볼 것은 네, 저번에 제가 여기 있는 유튜브 로고 만들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고 만들기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로고 만들기를 한번더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댓글도 정말 많이 달아주시고 그리고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이번에도 제가 어김없이 유튜브 로고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유튜브 로고 이번에 만들 것은 정말 정말 간단한 형식입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상단에 디자인으로 가서요 오른쪽에 있는 슬라이드 크기와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로 들어갈게요 만약에 파워포인트 2010 버전 이하는 디자인의 왼쪽에 가면 페이지 설정이라고 있을 겁니다 자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들어가서 일단 너비와 높이를 똑같은 크기로 바꿔 주셔야 하는데요 저 일단 20으로 바꿔줄게요 똑같이 20, 20 그리고 확인 이렇게 최대화를 시킨 다음에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일단 여기에 텍스트를 하나 크게 입력을 해볼게요 삽입 텍스트 상자 입력을 했고요 만약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뭐 어떤 로고를 집어넣으셔도 상관은 없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이지세상 이런식으로 크게 써볼게요 그리고 글꼴 크기를 크게 키워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크게 키웠고요. 글꼴을 어떤 글꼴로 바꿀 거냐면, 저는 여기 있는 글꼴들 중에서 배달의 민족 도현체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이제 도형을 집어넣을 건데요. 삽입 도형에 들어가서 원 도형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대1 비율의 원을 그려줘야 하기 때문에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른 채 중앙에서부터 크게 하나 그려 주도록 할게요. 자, 원 도형을 그리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 텍스트가 보였는데 지금 안 보이죠? 일단 마우스 오른쪽 맨 뒤로 보내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원의 끝부분과 그리고 텍스트의 끝부분이 거의 맞닿을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해요 거의 진짜 비슷하게 될수 있을 만큼 그런데 텍스트는 무조건 원 안에 있어야 합니다 거의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에 있는 텍스트의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겉에 있는 이 원의 색상을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에 들어가서 일단 선 없음 채우기를 해서 색상을 일단 여기 있는 기본 색상들 위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파란색을 선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을 선택했는데 이제부터 해볼 것은 여기 오른쪽 아래에 그림자 같은 모양을 하나 그려줄 거예요 자, 그림자 같은 모양을 어떻게 그리냐면 일단 직사각형을 이렇게 크게 하나 그립니다 그리고 살짝 회전을 시켜줄게요 살짝 회전을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슬라이드 바깥으로 벗어나게끔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맨 뒤로 보내기로 해줄게요 이후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에 들어가서 선 없음 색상을 조금 더 어두운 진한 파랑으로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슬라이드 봤을 때는 바깥쪽이 튀어나와서 좀 별로일 텐데 자 여기 보시면 느낌이 완전 다르죠 오른쪽 아래가 꼭 그림자가 생성된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저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리고 파일 형식을 여기 있는 png 형식으로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장할 때는 유튜브 로고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방금 전에 만들었던 파워포인트 슬라이드가 이미지로 저장이 됩니다 그대로 저장을 눌러볼게요 그리고 현재 슬라이드만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지세상이라고 하는 텍스트와 그리고 간단한 원도형 그리고 오른쪽 아래로 그림자 같은 그런 느낌의 로고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거 그냥 유튜브 로고로 그냥 삽입만 하면 끝인데요 자 지금 현재 제가 여기 이지상 프로라고 해서 이지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여기에 이미지 사진을 눌러주시고 방금 전에 만들었던 유튜브 로고를 선택하시고 열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완료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주 동그랗게 이지 세상과 그리고 오른쪽 아래 이렇게 그림자 효과까지 나오게 된 것을 볼수 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이지 세상이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충분히 만드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고 제가 이 파일을 블로그에 공유를 해둘 테니까요 블로그에 공유해둔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만의 멋진 유튜브 로고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지세상 이지쌤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았으면 꼭 구독 눌러주세요